이여맨 로블록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 앞에 계신 로봇 선생님이 저희를 가르쳐줄거예요 오늘 어떤 수업이 기다리고 있을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로봇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주신대 새로 오신 선생님이니까 인사드릴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여맨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거 같은데? 뭐 기분이 어? 나빠 보이는데?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뭐 인간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웃음> 어쨌든 로봇 선생님이 어... 뭐 이거 이거 누르면 되는 건가? 와와 어? 어? 선생님이 아파 보여요. <웃음> 선생님 <웃음> 괜찮으세요? 어? 불이 나가지고 저 눌렀더니 선생님이 고장이 났네? <웃음> 어? <웃음> 선생님 괜찮으세요? 얘들아 우리 큰일 났어 선생님을 고장난.. 고장나게 한 채로 우리 체포당할 거야 어. 어.. 어 일단 우리 학교 밖으로 나갈까? 정전이 난거 같은데? 그치? 선생님! 선생님이 화났다 선생님이 고장났게 가지고 화냈어 선생님 잘못했어요. 오케이, 염매나 나 너무 무서워서 이, 이거 못하겠어.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와막 다른 게 선생님. 와. 어 살았다. 와 선생님 마음 맛 잔뜩 꺼놨어. 나 이런 거 진짜 못해 여매나 아무래도 로봇 선생님이 고장이 나서 우리를 죽일 생각인가 봐. 미아는 죽었어 그럼? 미아는 지금. 로봇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1대1 수업, 수학 시간을 <웃음>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었어? 어어 그래서 오늘 99단 18단까지 외운대 아, 선생님 18단을 일 세상 생활에서 어떻게 써요? <웃음> 아.. <웃음> 선생님! 리아야 빨리 와! 리아야 빨리 와저 화살표 있는 데로 와야 돼 너네 먼저 가 알았어 리호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맨아 리아가 녹화를 개꿀 뺄 생각인가봐 <웃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학교 오. 맞아 왜 이런 공간이 있는 거야? 한풍구야한풍구 이쪽으로 탈출하자고 오, 돌리... 오 이거 뭐야? 왜 이래 학교가? 으깨졌네 아! <웃음> 한풍구잘 지나가야 오, 되는데 뭐야, 좀 이거, 어려... 이것도 다음면 죽는 거 아니야? 그치 오. 조금 어렵네? 오. 아! 이금이다. 에이 이건 너무 쉽다. 오 여기는 강당이야.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고. 뭔가 분위기가 안, 쎄한 걸? 나 아, 무서워서 못 가겠어. 맨날 먼저 가.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 뭐야. 와 얘들아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너무 갑툭튀 아닌가요 이거? 오, 선생님 잘못했어요! 선생님! 아, 로봇 선생님 잘못했어요! 제가 아까 물 뿌린 거 사과할게요! 화장실로 도망가야 돼! 화장실학숙으로 오케이! 어, 왔다! 야, 이게 뭐야? 여기 풍선이 있는데? 뭐지? 어, 이거 영화에서 본거 같다, 이 풍선? 이거 뭐 타고 매달려서... 어? 여는 아닌가 봐 어! 여매나 여기 맞아! 거짓말 치고 있네 <웃음> <웃음> 누가 봐도 여기가 기.. 아! 자 아, 글로 가는 거야? 됐다 일단은 배수관 타고 일단 우리 좀 리아를 좀 기다려줄까? 그래, 좀 기다려주자 제 하염없이 헤매고 있나봐 아직도 헤매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좀 기다려주자. 하수구에서. 구독. 리아야, 드디어 왔구나. 오, 오. 아, 내네 로봇 선생님. 빨리 따라오기 전에 도망쳐야지. 이게 뭐야? 떨어져야 돼? 오, 왜 이렇게 무서워, 여기? 거기에서 선생님 나온다, 내가 봤을 때. 아, 야, 뭐야, 저거 뭐야? 야, 우리 로봇이 따라와! 아니, 로봇 학교였던 거야? 아잠깐 왔다 왔다 애들아 여기야 여기 내 이름표 보이지 여기 여기 위로 <웃음> 와. 나 우리 얼굴도 안 봤어 무서워서 뭐야, 뭐야? 어? 조심해야 돼찔리면은아리면은 바늘 구멍 생긴다 오리아야야너 아, 여기다 가 세수했니 오 물이 많이 까매졌어 맛있다 어 아, 이물로 근데 세수하면 안 되는데, 내가 발 씻었는데, 이 물로. 어쩐지 짭조름하더라. <웃음> 어, 레이저다. 로봇 선생님이 아무래도 우리를 탈출 못하게 할 셈인가 봐. 로봇 선생님 무섭다. 어 선생님, 이 안에 계실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아, 누가 봐도 거긴것 같은데. 야, 안에서 뭐가 움직인다? 뭐야? 야, 안에 마네킹봐 봐. 아, 여기 미술실인가 봐. 근데 마네킹이 많이. 아야. 화가 났는걸? 여기는 사진 뽑는 영, 영상, 영상실? 영상실? 어? 뭐야, 나간 거야, 우리? 아이고다. 우리 나간 거야? 탈출이다. 탈출이다. 이게 학, 학교 거기 같은데. 아. 도망접 됐고. 빨리빨리 탈출하자고. 얘들아, 빨리 나와. 거의 다 아! 탈출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아까 어?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었어. 여기 급식실. 뭐야? 야 급식실. 야 급식실에. 야. 야 급식실 왜 이래? 야 급식실 조심해. 아 선생님. 누가시여 선생님. 살았다. 오. 얘들아 완전 긴장됐어. 어한 명이 없는 것 같은데? 미호가, 미호가 또 미호는, 미호는 음. 또 영양 지도를 받고 있나봐 아 그러게 급식실에서 두 그릇째 먹고 있나봐, 두 그릇째 백이다 이게 뭐야 뭐지? 에이? 수영하면 길이 나오나? 어 여기다 오우. 길 가자 탈출해야 돼꿈물꿈물 그리아야 너 꾸물꾸물 치는 모습이 귀엽다 우리, 수중뽀뽀 할까, 수중뽀뽀? 어? 수중뽀뽀. 어디 가, 닭살 도끼 <웃음> 왜 이래? 진짜? <웃음> 어, 여기, 학교, 웅... 수영장인가봐. 그러게. 다이빙한번 해야지, 이런 데 왔으면. 여기 왔으면 다이빙 어, 못 올라가네. 하지만. 어, 야, 야, 야, 야, 여기 웅동장이야? 야, 다 나왔어, 이제. 어? 공동전까지 버스. 나왔는데? 버스가 여기 오! 있다는데?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생님! 선생님 따돌리고 와야돼. 따돌리고 야 어, 뭐야! 우리도 온다... 으... 우리까지... 버스다 버스! 어 영양사 선생님까지 여기다 우리를 마중 나오셨어! 버스 샀다 버스 샀다 버스 샀다 어 무서워! 어, 이 학교는 이상하다니까. 어, 어, 버스다, 버스. 나도 버스 탈래. 어, 어, 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오. 선생님들이 고장이 나서 저희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래서 로봇은못 믿겠다니까. 어. 에, 너 1대1 지금 그거 하는구나. 용량사 선생님 제발요. 아직도 거기구나. 도착했다. 자 도착했습니다. 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리아도 왔나? 나도 갔는 중. 음, 어쨌든 아유 로봇 선생님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좀 무서웠지 뭐야. 리아 이거 타니까 좋아하는 거 우리.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로봇 선생님들이 고장이 나와서 하버터면그일날뻔 했어요. 그 미호는 오늘 매, 그 급식실에서 세 그릇째 먹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좋아요, 구독 관계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